오늘 게임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완전 너무, 너무 나라가 <웃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게임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갓게 함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게임을 했지만 오늘 게임이 가장 기대가 지금 많이 돼요. 예! 게임 타임! 네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게임입니다. 아주 지금 이 평이 일단은 너무 좋아요. 영어 영어 영어 좋은 말. 그 다음에 매우 긍정적. 보이시죠?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 스포츠 게임이고요. 쭉 내리면 아 여기 있네요. 큐레이터의 설명. 이것은 우아한 레이디버그에서 나온 사나운 짐승불리 및 궁극적인 야생동물의 도전이다. 네또 게임에서 이 문구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쭉 내려가면 최고의 갓겜. 와 그것은 최고 게임인 것! 그럼요! 재미있네요! 그럼요! 으흠. 그리고 그렇습니다 매우... 금... 아네 매우...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엄청난 게임이고요 네 엄청 좋은 게임이네요 아 생각보다 어렵고 재미있어요 네 그럼요 으흠. 꼭 사세요! 나와있네요 네그 다음에 값은 하는 게임, 네. 그런, 그런 좋은 얘기들이 잔뜩 있네요. 그럼요. <웃음> 극찬에 막다 추천! 다 이렇게! 싸움 접. 그쵸, 다들 이렇게 엄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게임이네요. 엄청나군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음. 음, 그쵸. 네. 정말 좋은 게임이고, 이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픽이 일단 엄청나네요. 그죠 엄청난 그래픽을 갖고 있는 게임이네요. 네. 유니티를 활용해서 만든 게임이군요. 와 야생동물 스포츠나아 예! <웃음> 이 정말 감각적인 폰트와 어, 비즈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닝부터 남다른 느낌이죠? 글자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럴리즈를 볼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어,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오프닝이 끝내주는,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익사이링 할 수가 없네요. 스타트!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한 번, 네. 어. 어, 당신의 챔피언을 선택, 캐릭터를 고르는 느낌이죠. 아 어, 하마, 쿠프이소, 어. 호호호, 어, 얼룩마이도 있고요. 억울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일단 누가 좀 운동을 잘할 것 같은가요? 기린이 <웃음> 기린이 저렇게 우나요? 다시 한번 이건 코끼리 소리가 맞는데 <웃음> 기린이 아번 <웃음> 다시 한번 하마 소리라고요? 얼른말 어요 어, 기린 소리구나. <웃음> 기린. 어 기린 해볼까요? 네. 아마 기린 기린 소리가 일단 특별하니까 기린 해볼게요. 아 훈련도 있고 도전도 있는데 일단은 훈련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 귀에 막 호학이 뛰어다니고 막 어, 엄청나네요. 그래픽이 환란한 게임이네요. 네, 훈련. 아하하. 아, 이런 종목들을 한다는 거죠? 일단 도전을 하고 훈련 해야겠네요. 도전을 하고 훈련을 해야지. 아, 뒤로 갈수 없는 건가? 어, 아, 들어오면 끝인가봐요. 네, 들어오면 끝이네요. 어떻게... 아니. 선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바로 도전할 수 없는 건가? 뒤로 가기를 할수 있나요? 아! 아,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군요. 네. <웃음> 네. 이것은 왕의 레이디버그에서 사나운 짐승을 분리할 궁극적인 야생동물 도전이다. 야생동물 협회의 순위 달성을 위해 어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8 개의 과제를 완료합니다. 야생동물의 왕국을 통해 짐승과 규칙만 궁극적인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왕 하지만 조심 왕 악어를 중지 아무것도 중단됩니다. 시작 네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볼게요 다이빙. 아, 엄청나네요. 이거를 네,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 한대 어, 박아서 하지 마. 박아. 빨리 해야 돼. 그ド그ド 빨리 해야 돼. 어, 깜짝 놀랐어요.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고! 고 기린! 고! 디어! 디어! 야! 야! 야! 한 바퀴. 아. 너무 매정하네요. 너무 매정하네 이렇게까지 좀잘 해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나 앞으로 돌아야 되나? 가기 성공. 하! 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잘했어! 기린! 잘했어, 기린! 새끼타기! BGM 너무 좋죠 여러분. 아 바로 시작이에요. 되게 바로 시작인데.. 우와! 이정이가 대구가 아니죠? 아니 어? 아, 아니 왜 이런.. 이러면... 잠시만.. <웃음> 돌아와.. <웃음> 아니 이게 되게.. 일단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몇개 넘었는데. 몇개 넘었는데. 진짜 너무 하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하면 됩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공 맞춤 볼트야. 이야! 이렇게 상대를 교란시키는 게 필요해. 교란. 어, 잠깐만. 어,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와! 와! 와! 와! 너무 넘어 있나봐요. 넘어갈 수 있나봐요. 오지. 방방방 방어. 방어, 방어. 방어! 갓겸 맞죠. 갓겸 맞죠. 갓겸 맞잖아요. 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예. 어, 나라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지 4대1이잖아요. 예. 너는 나에게 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안 돼. 야. 너는 날 이길 수 없지.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이게 약간 흐름을 타야 되나봐요, 비틀비틀하면서. 약간 비틀비틀... 멀미 난다고요, 귤님? 통하고 오세요. 통하고 <웃음> 오면 되지. 가서 통하고 오세요, 나랑 하고 있을게요. 가라! 아, 몇 점이지? 빵점인가 우와. 더 돌리나봐요. 가자, 가자가얘 가자. 어디 있지? 여기 어디 있지? 오, 안 보여. 아니야, 거기가 아니고. 뭐라? 어? 산장인가? 어? 이거 아닌가? 어? 왜안 움직여? 아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건가? 11%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어디에 있는겨? 그러니까요 장대 높이뛰기! 예 가자! 기린이니까 가자! 아니! 아니 그냥 가는 거 말고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아니 했는데? 우 i 로로 다시 다시. i 니야 e 니야아 o 야 마지막 기회야! 정신 차려! 가자! 가자! o n 있다! i n 있다! y o 있다! t up, 아 u t 아 p h 아 s i 아아 t e h e s i 아 a t e I got. Ah, I go o 나가면 안되지 Try your best 예, yeah. I will do my best 오, 여기 가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 자리야 아, 아구한테 잡히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이거 아하, 아이 돌아야 되는 거군요 얍, 호잇 호잇, 아 이거 옆으로? 오케이, 할수 있다 그렇지! 할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아하하! 아하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다! <웃음> 이런 거 있는데, <웃음> 아저 뱀도 추고 있고 뭐 모두가 즐거우면 됐죠, 그죠? 음, 어, 내가 이길 필요가 있나, 뭐, 그죠? 네, 정말 갓 게임이에요. 예, 이런 게임이고요. 어쨌든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연습을 역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아까 그 기린, 기린, 기린 개나는데 다른 애도 또 해봐야죠, 그죠? <웃음> <웃음> 다른 애도, <웃음> <또> 다른, <웃음> 다른 <웃음> 애는 너무 <웃음> 나지. 아까 코끼리, 코끼리? 이? 너무 말, 마이... 표정이, 일단 얼굴에서 봐야겠어요. 상 눈동자가 <웃음> <웃음> 안 보이네. 어, 어, 선택해버렸다. 어쨌든, 네. <웃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훈련! 무조건 보행을 하는. 뒤에 뭔가요? 독립문인가요? 엄청나네 피라미드가 있고요또 빼고 어떤 연... 스키타기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네 하나씩 뭐 해보면 되니까요. 오, 되게 흥겹게 걷네요. 연습은? 아, 연습은 그쭉 가는거겠죠? 이거 잘했는데... 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코끼리가 좀잘 타는 건가? 테니스 순서대로 가볼게요 순서대로 이제는 조금 그죠 위에 앗앗 잘못했다 위에 예. 아니야 아니야 연습이니까 이거 당첨부터 아하 그렇군요괜찮 <웃음> 연습이잖아요 봐줬죠 뭐실전에서다루 데서 장애물 넘기 걸어서 아니 아니야 일로 갈수있냐아 일로 못 가는구나 어쨌든 어, 시야가 너무 좁아져 아니, 예, 아니 일로 가야 돼아잠깐 앞에 안 보이는데요 앞에 안 보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는 아까 기린이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네 어허, 어허, 어허, 아, 이거 아니야 잘못 누르고 있었네 어, 되게 한 명씩 앉아있네요 거리두기 다들 다 부스네 <웃음> 아, 연습입니다 감을 익히는 거죠 뭐 감을 익히는 중이니까요 넘지 말고 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건 피해야 되는군요. 아하하. 네. 어쨌든 스키 타기 말고 트램펄린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확실히. 와, 엄청나군요. 앞으로. 아 아니구나 앞으로가 아니구나. 그렇지. 아, 그렇지. 오, 오, 보호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호이... 아, 과감하게... 혹시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호잇! 아 17% 네이 정도군요. 그러면 음.. 아까 체조랑강이빈이랑 다스랑 장대 도피 튀기도 연습을 해야겠죠? 가다가 호잇! 어왜안 돼? 하하 미리 미리 해야 돼. 어 어? 어? 아하! 어왜 지금 인식이 되는 거지? 어왜 <웃음> 있네요. 음. 어, 그렇 o 네. 다시 다시. 집중. 완전 집중. 어 왜? 나 누르지 않는데? 았 아! 어째서 아, 버그인가 봐요. 누가마도 나라 실력 같은버그인가요 근데 이건. 진짜 버그였는데 방금은. 다시. 다시 한번 더. 그러요 당대가 늦게 하는 건.. 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 당당하게 걸어봐.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 그렇지. 당당하게! 이거는 못넣어 역시 이.. 이런.. 낮은 쪽으로 그죠? 낮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가서.. 엇! 아니구나. 오호호! 이.. 일단 어쩔 수 없고요. 이거 빼고요. 그리고.. 아 너무 수 없군요. 낮은 거. 아.. 아니구나. 엇! 아, 그졌다. 아니고 하나 더모을까요 얍! 됐다! 그리고 하! 아닌가? 하! 아니다. 얏. 그렇지! 예! 하! 어쨌든 네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들어왔네요. 어쨌든 장대를 다시 해볼게요. 장대 장대 장대 비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이자! 어? 호끼리가 네. 뭐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거지? 했고 했고, 이거 였다서면 되죠? 하 이게.. 이건 진짜 좀.. 할수 있다. 집중. 완전 집중. 그래, 할수 있다. 핫! 아, 왜 이게 0점이지? 아니구나. 아, 아, 이건 중간은 의미가 없는 거군요. 한번 해봤는데 중간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20점인 게 제일 좋네요, 역시. 안 쓰고 이제 알았어요. 20점, 중간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게 20점인 게 제일 좋네요. 1점이네요, 네. 20. 아니 1점이라니, 네 1점이네요. 20점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번에 다시. <웃음> 얘야,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는 것이다. 야, 어, 라라라라... 어, 15점. 그리고... 아니야,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건지 있으면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다이빙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이빙을 아까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 아니, 이게 연습... 다 뛰었는데... 뭐가 싫은 거지? 뭐가 쉬운거니? 리듬 타고 있네 쟤네? 리듬 을 타고 있네. 노래가 일단 너무 좋네요. 헛! 가자! 가자! 머리부터 떨어져야 돼 이게 쭉! 머리부터 안 떨어져서 그런가? 머리부터 해봐야겠어요. 다시 올라가자. 오, 리듬 타고 있네 밑에? 오케이 오케이. 머리부터 대기. 최대한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휴! 머리부터 일단 머리부터 하니까 괜찮네요. 턴을 좀 해서 머리부터 하면 되겠네요. 이건 연습 잘만하면 될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수 있다. 나나 할수 있다. 이야! 아, 일점네. 기술 점수. <웃음> 지옥의 똥으로 만든 것 같다고요? <웃음> 소희마, 소희마 그러진 않았겠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마치 구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많은 날씨군요. 와, 좋아요. 현란하게, 야, 야, 야! 정점에 <놀람> <놀람> 네. <놀람> 너무 많이 돌 수는 없겠네요. 어차피 떨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적당히 옆으로 도는 게 나으려나? 옆으로 도는 게나 수도 있다. <놀람> <놀람> 그러면 앞으로 돌아서 옆으로 최대한 현란하게. 무슨 말하 이거 역광한 게 아닌데 다시 할게요. 아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다시 다시 했습니다. 다이빙은 진짜 좀 잘하고 싶어요. 하고 체조까지 완벽하게 네. 헤이. 네, 아쉽지만 뭐첫 도전은 너무 높이가 낮아서 할수 없어요. 올라갑시다. 헛. 본 곳을 향해서 야야야야 야! 야! 야!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해야겠다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좋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기케이 가자. 가자 열심히 예 호이 호이 호이 돌아서 야 돌아서 예아이 정도 뭐 닮았네요. 이런 게임이 갑게이죠갑게이네갑게 게임. 가자. 오케이 가자. 우와 와와 가자. 우리 같이 같이 가줄래 좀? 그렇지 아니. 아니 여기 있으라며 그렇지. 와. 그렇지. 아니 왜왜왜 왜? 왜? 가면 안 돼? 왜? 아니 얘한테 가면 안 된다면서요? 밖에 나가 만드는군요. 다시 한 번만 빨리 빨리 가야 되는군요. 이게 무슨 체조예요? <목소리도> 아 늦었군요. 나라가 늦어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예. 아 묘기하면서 되게 까다롭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죠 그걸 또 나랑 할수 있죠 예~~ <웃음> 예~~, 예. <요. 웃음>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아니 모서리에 있으면 너무 어려운데 <웃음> 아니 지 <그렇지. 웃음> 아니 일단 일단 좀 중앙에 왔을 때 묘기 드릴게요 이거 자꾸 튀어나와서 안 되겠어요 안 되겠네 사냥사뻔차뻔 뚜뚜뚜뚜뚜뚜 그렇지, 사뿐, 그렇지, 네, 괜찮아주 아, 원활한 경기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이 좋아요! 아, 내해 아, 네, <웃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아, 네, 괜찮아요. <웃음> 괜찮습니다. 아,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와 오지마! 오지 말아줘! 오지 말아줘! 9%! 이거는 다는 데서 점수를 따야겠네요. 어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다시 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응. 도전. 네.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멍! 시작. 네. 스키 타기. 그렇지. 오나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고 있네요. 아, 나도 잘하고 있네요. 아 아니.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니, 왜안 되지? 연습때가더 쉬웠던 건가?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테니스도 뭐...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요. 와라, 이리 와... 와라... 오이... 여섯... 여섯... 이번에는 지지 않을 것이야.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잖아. 이런 게임이 아닌데... 어... 오지 말아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중 마크. 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너무 얘가 더티하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너무 더티하게 하는데? 너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테니스 모르네. 으휴. 가자.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거. 할수 있다.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 정도면 괜찮았지! 당당하게 걸어! 더티한거언니 아니야! 했겠다! 했겠다! 이야! 놓아! 아또 어, 라스트! 할수 있지! 그럼 미리 뛰어야 되나? 너무... 이거 너무 연습하고 한번더 해야겠어요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했으니까 오케이 아, 아그가 네. 일부러 온 거예요 이상했던 밑에 너무 낮아서 빨리 올라가자 상어 나와 상어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상어 나오니까 상어 상어 나오니까 빨리 가서 후이 빨리 빨리 이야 이 정도 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실력 너무 긴장해. 아, 너무 긴장했네. 아 너무 긴장했니 아닙니다. 네할수 있어. 연습장만 하고 또 다시 도전해. 좀 있다 하면 되니까. 좋아. 좋아. 좋아? 아직까지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오케이? 좋아? 어허? 좋아? 어허? 그렇지? 어뭐 아닌가? 이쪽인가? 어 아닌가? 앞으로 돌아대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뒤로 도는 거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눕지 말아줘 눕지 말아줘 그렇지 어? 어어? 어? 아니야 어, 그렇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괜찮게 나왔네요. 아, 이 정도 무난하죠? 19점 무난합니다. 아, 좋아요. 2 0일 빨간 선. 가볼게요. 할수 있겠지 뭐. 할수 있지. 영어도 할수 있지. 아트.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 돌리고 있지만. 할수 있습니다. 이어 아트.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니다. 아니네. 아니구나. 아니다. 할수 없다. 수 없다. 할수 없다. 하지만 괜찮아요. 네. 어랑? 어디 갔지? 인명! 5점. 8점. 오 좋아요! 좋네 좋네. 잘했네. 네. 뭐 요정도? 결과. 아 아쉽네요. 다시 해야겠어요. 아쉬운 종목이 많았습니다 하아... 밀어..넘어뜨려야 하는데? 녀서 좋아하긴 저 뒤에 손 흔들고 있는 건 누구지? 갑자기 즐겨줘야죠 뭐 되게 좋아하네요 젠텐 쟨는... 이 춤이 처음도 아니.. 어춤좀 바뀐 것 같은.. 춤이 좀 바뀌었네요. 매번 같은 걸 추진 않는군요. 아 아니구나. 이거구나. <웃음> 어내게 흥겹네요 이 노래. 음흠, 좋습니다. 리듬을 좀 타주고 못생겼다. <웃음> 이 정도면 굉장히 어, 그래픽이 좋다고 생각해요. 현란하잖아요 일단. 레드카펫 색깔도 계속 바뀌고 있고. 표정도 은근하단 말이죠. 영화 산업 이거 뭐죠?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뭐지? 영화를 선택, 합계 사, 승리... 아, 이거 승리를 이만큼 해야 되는 거는가 봐요. 후보... 후보... 후... 이거는 어떻게 따는 거지? 하나 더 하면 이거 볼수 있는 걸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하나 더 하면 이거 볼수 있다는 얘기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누구로 가지? 오! 얼룩마이도 되게 운동을 좀한것 같죠? 얼룩마이 한번 해봐야겠군요. 얼룩마이잘 되겠죠? 가보자. 도전! 바로 도전! 바로 도전! 챔피언이 선전됩니다! 왕! 그렇죠? 네. 트램펄링! 긴장하고.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아 집중! 아니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흔들리면 안돼 아, 아니야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아니야 자리 잡고 자리 잡고 그렇지 자리 잡고 허이 허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아아아 그렇지 허이 아, 더더 아, 정면을 좀 보지 않을래? 맞지? 정면을 좀 봐주지 않을래?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잘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좋아. 괜찮아요. 오호호, 오호호, 트레벌리는 이제 좀 손에 익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얼룩말이 잘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녀석은 어이 정도 뭐 45% 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방 <웃음> 너무 쓸데없이 우아해. 스키 스키 스키. 어 스키 가봅시다. 아니 아니. 좋아. 아니 아니 너무 가고 있다. 극단적인 플레이. 어려 아... 너무해... 돌리지마, 돌리지마...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9점 괜찮았다, 괜찮았다... 적당한데 쏴야 해... 와 잘했다, 잘했다, 천하랑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힘넘팔지마 이쪽이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살 살살, 살살해야 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유리 같은 게임이야 아 아니었다 정말 어 이게 조작이 굉장히 어 힘든 건 아니고 조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을 비우시고 해셔야돼요어어어어어디 갔냐 좋아 그렇지 아니 어 좋아 어디야? 어디야? 여기니? 아니구나 핫! 핫! 무당벌레는 맞추면 0 5이더라고요 아마 그 여기가 약간 무당벌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인가봐요 다들 무당벌레 맞추면 안되더라고요 물렁 말이 확실히 잘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니다. 응, 그렇지. 그렇, 아니다. 아, 아까워. 아깝네. 오이. 어, 사이로 지나간 것같아 아니구나. 아냐. 20%? 나쁘지 않았네요. 장대 높이 뛰기. 하 i 미리 미리 i 리 지금 해야돼! 지금 해야돼! 할수 있지! 그럼! 할수 있지! 그럼! Yeah! Yeah! 아 i d 지 좋은 착지! 굿! 좋은 착지네요! b 아, 뭐요정도 b i d d 할수 있죠! 예! y b 올라 예! 아멋 i d 늦었다. 하지만 뭐 이정도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죠. 음, 음, 음. 네. 좋습니다. 최고네요. 그럼요. 테니스! 이 더티압이 판치는 테니스. 하, 피곤하네요. 이렇게 어? 이기다. 오지 말아줘. 역시 한한번 그래도 먹였군요. 십퍼센 네. <웃음> 테니스요. 뭐 아니 아니요. 테니스죠.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오, 괜찮아네요. 좋은 시작. 좋은 시작. 네, 좋은 시작. 이 정도 괜찮네요. 얼른 가자. 다이빙은 이제 잘하니까 할수 있어요. 다이빙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습니다. 아니요. 아니 좀 이따 다시 할수 있어. 존스 스타트어. 어. 네. <웃음> 네, 할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돌고. 한 바퀴 돌리고 꼬이야 아, 232. 네. 음. 다시 보면 네. 체조. 어. 어, 표정이 꼭 저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표정이 최선이었을까. 이 캐릭터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얼룩말이 미묘하게 빠른 느낌이긴 한데. 아닌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지 마. 이게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구나. 오지 왜? 심화 그죠 결과 아까 보던 그래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아좀 어, 올라오네요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아하하 아하하 254좀더 아, 하면 될까요? 손, 손을 흔들어 줘있네요 254 응, 분발해서 해봐야겠군요 얼른가 <웃음> 어, 얼굴 너무 웃기고 못생겼어요 <웃음> 악어는 어떠세요? 라고는 그래도 이 게임에서 밀어주는 보스인 것 같아요. 매번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 아! 아까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쉽네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없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웃음> 진짜 진심!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제! 진짜 진짜 진지하게! 이번에는 완전 진지하게! 안 해본 거! 역시 그래도 밀림의 왕은 사자니까 악어를 이기려면 악어 이기려면 일단 일단 좀 한번 다시 캐릭터를 볼게요 이 소리가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다시 기린을 가보겠습니다 기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죠 다시 제대로 챔피언이 선정됩니다 왕! 네 진지하게 이번엔 정말 오 다트부터 하네요 이제 완전 어, 아쉬워요. 아 아까워. 아까웠다. 훗. 아 어쨌든 다 60점을 일단 획득했고요. 진지하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조금만 옆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나가버렸다안 되겠다. 이거라도 일단. 이거 그리고 그래, 이거. 야! 아. 네. 어, 나쁘지 않습니다. 99점!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아, 이거 좀 아쉽긴 하지만 20점! 제발! 아잇! 아, 다시. 다시 다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20점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22%! 하, 네 무난합니다. 장대 높이 뛰기! 좋아. 가자! 할수 있다! 시작, 수 예! 조금 더 일. 가자! 아니야 너무 늦은 건가?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됐다 예! 좋아요! 통과! 여기서 바로! 할수 있다! 뛰어! 아 그래도 한 번은 통과를 했네요. 다행히! 미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묘하게, 미묘하게! 33%! 하! 체조! 기린 너무 말랐네요. 슬렌더맨 같은 기린? 됐어, 됐어, 가자, 빠르게, 빠르게, 바빠, 어, 아니야, 아 늦었다, 어디야, 아니야, 늦었어, 그렇지, 아! 초식동물을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육식동물 했어야 됐나, 트램펄린, 다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잘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 어제 넘어갔고. 넘어갔고, 얏! 아! 어! 우와! 잘하는데? 가자! 가자! 예! 헛! 헛! 어, 아, 조금 아쉽네요. 점수가 좀, 아... 점수, 점수가 좀 짜네요. 아까 잘했는데? 좋아, 좋아, 좋아. 네,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음. 24%? 기린 유연하네, 네. 장애물? 아이고 진짜... 아 아쉬워. 그래도 뭐 그래도 뭐네 네, 그래도 가고 있군요. 나오나라야 어, 늦게 와서 미안! 괜찮습니다! 나라 지금 이제 어, 조금 여게임여 어, 감을 잡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안 되는데... 이거 어, 욕 내게 돼요. 아, 아, 결승선이 너무 어려워요. 결승선이 제일 어려워요. 결승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오케이 결과는... 아까보단 좋겠죠. 그래도... 아까는... 다트 상태 높이뛰기? 리본 아 근데 200 넘었는데! 아200 넘었는데! 아, 언니는 기린이 좋아요? 코끼리가 좋아요? 어... 기린 웃음소리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0점은 넘었습니다 아래럼 아까보다 뭐 조금 신나는 느낌이네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같이 조금씩 실력이 되니까 이 음악이 싫지 않네요 리듬을 타고 있거든요. 엉덩이를 살짝씩 움직이고 있어요. 골반을 살짝 움직이는 댄스를. <웃음> 기린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웃음> 카메라 무빙이 지금 엄청나다고 <웃음> 귤 PD님께서. 이제 각도가 지금 어마어마하네. 네,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네. 아 영마, 이거 볼수 있겠네요. 되려나 어! 어! 하나 열렸네요. 음. 볼까요? 아 설레요 되게 뭔가 우 오우! 뭐지? 제가 하는 건아니겠요 뛰어내렸어요! 되게 네, 뭐 되게 다 뚫리네요 가방 <웃음> 가방 다 뚫려요 공개님 <웃음> 혼내주세요 <웃음> 가방 다 뚫렸네 <웃음> 어. 아. <웃음> 이 엄마. <영화야. 웃음> 이 엄마. <영화야. 웃음> 아, 저는 이게 되게 <웃음> 일단 그그 <웃음> 그... 영화의 어떤 미장센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저런 색감이나 좀 이런 그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것들? 그죠어 그리고 어떤 미장센 그쵸? 좀 짧지만 임팩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점 4개 반? 드릴게요. 어, 좋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잔잔한 분위기고 어떤 감독님의 철학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열.. 이거 1 보고 싶네요 갑자기. 후속작이 매우 기다려져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썸네일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잖아요. 악어가 이게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도 코끼리가 어이 아령을 발로 차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뱀에게 뽀뽀를 부어주는 모습 아메 지금 코끼리가 코끼리가 도화줄을 잡고 있는 모습일까요? 요즘 얼룩말이 어런 하고 있네요. 러닝, 러닝, 네 어디인가로 도망가는 걸까요어 신이 좀나 보이네요. 이 팔의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어, 좋네요. 네 어쨌든 조금 더 모아서 다음속작을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육식 동물, 해볼게요,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은 좀 너무 유 약한 느낌이네요. 확실히. 사자, 어우, 걷는 것도 남달래요, 지금. 와... 손가락이 없네요. 손가락이 한개 n 요 대단한데요? 호호호. n 그렇죠? r i 스부터 시작이군요. 다시 진지하게 정신 w r 차리고. 이번 a 지지 않습니다. 오, 이 자세부터 보세요, 일단. 자세가 일단, 오. 엄청나요, 엄청나요. 안전, 안전. 아니요, 전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 좋아! 지금 밀리않아밀리지않아 밀리잖아, 밀리잖아. 요 어디 갔지?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아니야. 근데 테니스는 얘가 너무 플레이를 너무 이렇게 너무 더티하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기가좀 힘들어요, 확실히. 좀 이기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 정도 이 친구야. 얘가 더티 하다고요. 더티 더티 더티! <웃음> 제조아 <웃음> 귀엽네요. 아 귀여워라. 빨리 빨리 빨리!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아, 그렇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역시... 아니야, 아니야. 긴장했다. 아니아니 아니. 아, 왜! 같은 육식동물인데! 본격 먹이사슬 파괴 게임이네요. 사자가 악어 이기지 않을까요? 악어가 이기려나? 뛰어봐. 어, 너무 짜네요. 뭐지? 평소에 도 많이 잡아먹혀서 싫은 건가? 몸이 펼쳐야 하나요? 그런가? 이거 한바퀴 많이 가면 현란하게 할수록 점수를 좀잘 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어! 와 역시 정말 이 동물들의 이 민심을 사로잡는 그죠? 현란한 묘기였네요.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네요, 그죠? 썸네일, 썸네일 가그 아, 점, 어우 너무 너무 사짜한테저 녀석들은 다 먹이겠죠 약간? 먹이... 밀키타한테 점수를 받는 느낌일까요 약간? 즉석식품들한테 점수를 받는 느낌일까요? 아니려나? 20점 아깝네요 아깝지만 욕심은 안 부릴게요 다트 아까 욕심 부리니까 잘안 나오 어? 1에 곱하기 3이라고? 의미가 없잖아 이게 뭐야 아무 의미 없는 아, 욕심을 부리나 안 부리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욕심을 부릴게요 부리나 안 부리나 차이가 없네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저의 빅피처였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안 그렸는데 그림을 어, 빨리 돌아가네 이건 약간 눈에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21%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장대 오피틱기 긴장하고. 괜찮아. 할수 있다. 호이! 성공! 예! 좋아. 경기였죠 클린한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았기 때문에 뭐 클린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술점수 착지 좋고요 네, 착지 좋고요 네, 어, 너무 뭐 이거는 뭐군더덕이 없는 경기죠 이제는 사실 이 선수의 경력이 보이는 부분 자, 와 실패 <웃음>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웃음> 이 제목이 약간 이렇게까지 이 번역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느낌이네요. 좀더유학게 다른 단어는 없었을까? 좋아요. 어, 괜찮아요? 아 아니구나 안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여기는 점수를 어, 계산하는 시스템을 모르겠어요 사실 넘어도 뭐 별로 계속 빵점이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점수가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난 어, 보이는 게 없지 지금. 아, 마이너스를 줄이는 건가요? 아하! 어, 어쨌든 그래도 괜찮네요! 네, 고 나라 유캔도이 네! 아 나라 좋아하는 스키! 너무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안전력으로! 육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육신부리지 않고! 네, 이게 너무 육심부리니까 오히려 잘안 돼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것들은 좀 버리고 그렇게 가려고요. 않고이 친구 이리지않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크게 안정적으로 이러서서공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기 짱기 저눈사왜 어, 있는거죠? 어차피 뚫고 지나갈텐데 길막을 하네요 이 친구가 네. 아 밀어뒀네요 착한친구 착한친구네요 폭주기관차같은 저를 도와준 친구네요 결승선이, <웃음> 결승선이 저게 7선이었을까요? 결승선이 왜, 왜, 어, 네, 어쨌든, 네. 어허, 좋아요. 호 오라라, 네, 아니네요. 다시, 할수 있습니다. 네, 템폴린템폴린템폴린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잘하네요 얘도 돌고 돌고 휙 옆으로 핫! 앞으로 휙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핫, 옆으로, 옆으로, 야 회전! 옆으로 돌기, 턴하고, 옆으로 돌기, 턴하고, 앞으로, 옆으로, 아, 턴. 앞으로, 아,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후 없습니다, 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네, 마무리.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래도 이세레머니 함께 축하해줘야죠, 또. 축하해줘야죠, 같이. 편하게, 손을 쳐주고. 다른 못 해본 동물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되게 잘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게임 이개발자분께서 엄청난 색감을 활용하고 계시고 대체 이한 화면에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웃음> 노래 꾸며나온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아, 되게 중독성 있는 네 여기까지 있고요. 아그네그렇죠 영화! 영화 이제 볼수 있을까요? 와! 딱! 딱! 볼수 있네요. 딱! 네, 이편까지 보고 네, 볼수 있게 되었네요. 우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아까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됐겠죠? 그럼 다른 이제 등장인물의 중심이겠죠? 기대가 됩니다. 분이 굉장히 영화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봤을 때. 음. 와 응? 아, <웃음> 아... 어, 어 장르를 넘나드는 분이시네요. 아까는 약간 그 어떤 그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 대놓고 코미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자기가 넘치는데 <웃음> 자기가 맞았어. 예상하지 못했죠? 충격적이네요. 어 되게 나라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었네요. 어, 별 다섯 개 만점에 어별 다섯 개 드립니다. <웃음> 어 엄청나요. 다음 영화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네. <웃음> 네 이렇게 오늘 해본 게임은 야생동물 스포츠의 날. 이라는 게임이고요. 네 너무 진짜 엄청난 갓임을 오늘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정말 플레이하는 내내 그 게임이 이렇게까지 요즘에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자차산업혁명은 멀리 있지 않군요 여러분. 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웃음>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색감이랑 이글 타이틀도 보세요. 색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네. 그림자도 있잖아요. 입체적인.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우흠. 그쵸? 네. 그래서 어, 언니 내일도 해요? 아! 어. 그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네날방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라면 월드컵과 야생동물 스포츠의 나이 지금까지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그 다음에 트위치,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꼭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틱톡도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까요네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와! 4시에 뵙겠습니다! 와!